이번 시간엔 배우 정우씨를 캐리커처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투박하지만 다정하고 속이 깊은 캐릭터로 출연했었죠. 저같이 아주 상남자 스타일의 연기를 주로 하는 배우입니다. 일단 얼굴 형태를 극단적으로 한번 교정해 봅시다. 가로형이나 정사각형보다는 세로형에 조금 가깝게 보이는군요. 눈과 눈 사이는 멀기보다는 좀 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과 코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코와 입 사이 인중의 간격과 모양은 또 어떻게 보이는가요? 이목구비가 애매할 땐 일단 극단적으로 좁히거나 멀어지게 표현해 보세요. 애매하게 보인다고 애매하게 그리다 보면은 초상화도 아닌 캐리커처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없는 그림이 돼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은 작가의 상상력이 요구되는 매우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같은 인물이라도 그릴 때마다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캐리커처 작가에게 있어서 과장은 숙명처럼 따라오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닮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뭐 다시 조합해서 또 그려보면 됩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다면 여러 장을 그려보면서 연습해보세요. 모델의 표정과 각도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미지가 탄생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의 이미지가 한 번에 만족스럽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아쉽게도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길게도 그렸다가 짧게도 그렸다가 여러 번 시도하면서 그려보세요. 어느 순간 모델을 보자마자 감이 오실 겁니다. 정우는 드라마상에서 고아라와 친한 오빠 동생으로 격식없이 지내다가 연인이 되죠. 유연석씨와의 삼각관계 구도를 유지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음,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드라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